하나가 있을 리는 없고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뭐야 뭐야 화수목 금토일을 고정으로 방송하는데 이제 월요일을 고정 g o 으로 했다가 이제 한주는 목요일까지 가지시는거까 그러니까 격주로 이번주는 월요일만 쉬고 그 다음주는 월요일랑 목요일 이틀 쉬고 그 다음주는 월요일 쉬고 이런식으로 방송을 5일 6일 5일 6일 이렇게 할거거든요 일단 방송계획은 그렇습니다 시간대는 저녁에 예? 혼합이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아닌가 그 이메일 이따 뜰거예요 거기 나중에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이디는 한 사람 아이디를 쭉 쓰는 게 아니고 신청 주실 때마다 하루씩 쓰는 걸로 뭐말인지 아시겠죠 신청 주실 때마다 하루씩 쓰는 걸로 앞에 붙었다 중 나왔는데 호나가 있을 리는 없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 아, 내 패드 잘 샀다. <웃음> 패드 진작에 살 걸? 와, 이거야. 아무튼 하루에 한 아이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틀 사용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틀까지 쓸 용이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좀 자주 찾아와 주시고 하는 분들 아이디를 더 써드리겠죠 일단 매일 온 순서에 따라서도 써드리고 반. 어디입니까? 잠 돌렸나 잘 키운 방이 열 현역 안 부럽다. 자, 자, 잠깐 타임. 거기 그대로. 안 돼. 자, 자, 리이셨하셨노아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맞다 고민중이긴 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게 제 본캔인데 얘가 좀 많이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어쩐지 간만에 하니까 막 차, 총이 잘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도 일주일에 한한 두번 정도는 좀 쓸까 생각 중이에요 때에 따라서 이구요 군 분이 승리하였습니다. 헐와 근데 진짜 알았다.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저 그리고 감독 원래 어? 아나5 맞네 그대로? 아 감독 그대로고요. 저 패드만 바꿨거든요. 마우스 패드만 바꿨을 뿐인데 정교함이 달라졌다. 아 이거 빙이고 타임 어? 아이고 대성님 대성님 감사합니다 가입 축하드려요 신입사원이다 아아 아, 이거를 컴온 오이 okay. okay. 아, 뭐야 뭐야 아이 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저거 그 가위 배지 색깔도 바꿨거든요 원래 스포 계급에서 그냥 그별 색깔로 바꿨습니다 제가 저기 임피신 님 방송 한번씩 보는데 그냥 그렇게 기본 해놓는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좋은거 있으면 은 그림 같은거 첨부할 생각이 해요장왔구만자 작차의 꿀에 한번 가지고 그래 어. 너 오늘 맞섰다. 잠깐만. 아 저. 아 잠깐. 아 잠깐. 아 야. 아저 안돼 안돼 어어 아 이걸 한명 밖에 못 잡았다고? 아 죄송합니다 패드가 너무 좋아 버린다 음. 아, 너무 까었다 씨. 안 돼. 2층. 자, 일단 패스 나쁘지 않습니다. 7킬 남았네. 이번 판에 깰지도 오, 이걸 써? 안 아, 돼. 우리 편이 너무 잘하긴 한다. 30킬 하려면 사실 알죠. 우리 편이 좀 젖지긴 해야 돼. 맞다 이번에 민방위 그거 날라왔던데 민방위 가면 뭐하나요? 뭐 그뭐한 4시간 동안 교육받고 오는건가? 제가 민방위 이제 1년차입니다 <웃음> 그건 맞긴 해요 이0킬은 음,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지 짱이다 왜 안죽어? 아... 호랑이 입에 들어갔네 아 지하에 있을 것같은데아아니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남자님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육도 된다고요? 저보고 오라카던데 보니까 저는 4시간 교육이라 돼있던데요 그막 전투복 같은 거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직 검색해 봐야겠네 우리나라 남자들 공감하는 거전역하고 나서 평상복 입다가 딱 예비군 가는 날에 전투복 입기만 하면은 그니까 몸이 그냥 막 천근만근. 뭐가 어지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3 년차부터 아, 수리인이 안녕하세요. 스포 감성이죠? 아 역시. 스포하는 게 없죠. 늦, 늦게 패스다. 어어? 뭐야? 어얘 2킬 남았다 아 근데 이게 빨린다 와... 아민방이 3년 전에 그나셨어요아 제가 양함을 잘못 내밀었네 패드바이에요 오늘 패드 바꿔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는 마우스 패드가 한 9알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제발 이킬 그렇지 오야이0개 성공 큰드필 아슬아슬했다 아이고, 우리 저희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거 인정인가요? 8대1인데 20킬 깔끔하게 나이사 우리 편 잘하긴 한다 아, 배그 하시는구나 저도 그 배그 쇼츠 좀 많이 올렸거든요, 제 유튜브에 일단 성공